157문 은혜의 방도 일곱번째 시간입니다 음. 성경 본문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그리고 골로새에서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음.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의 방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음. 대유림 답, 그 아까도 이제 기도할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155문에서 159문 사이에서 은혜의 방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155문은 이 주제의 서론으로서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신께서 말씀의 낭독,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강설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것을 효력 있는 방도로 쓰시고 효력 있게 쓰신 결과로 첫째, 의인에게 빛을 비추어 죄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고 둘째로 자치,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며 셋째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에, 하시고 내체로 주안에서 강건하여 신령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연약한 인생의 마음을 은혜로 세워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웃음> 그이골로에서이 참고 구절이 병이이 부분에 대한 참고 구절이 아주 적합한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교훈 위에서 대여리 문답 156문과 157문에서는 말씀의 낭독, 즉 말씀을 읽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158문, 159문에서는 강설,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제정하셨는데 그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정당하게 사용하고자 할때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받아야 한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할 때그 낭독되고 전파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아까 오전 강설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 성신의 성신과 함께 그것이 말씀이 사람들을 든든하게 하고 또 수가 많아지게 하고 흥황하게 하는 거죠. 말씀이 하는 겁니다. <웃음>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아, 사역, 말씀의 사역자들은 말씀을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가, 지고 가는 거지, 풀고 해서라고 가는 거지, 다른 것을 섞지 않아요, 거기다가. 다른 것을 섞어서, 그, 뭐, 요리를 한다고 해도, 다른 것을 섞어서 요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본문의 의도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의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고 그 말씀을 그 생명의 양식으로 전하고 받는 자가 이제 그 기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 완전한 대로 자라가고 신령한 전투도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어,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까닭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이. 이게, 그냥, 우리끼리 뭐, 예배 모범을 만들고, 어, 해서 우리끼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고, 주님의 직접 다스림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해명해도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방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언약 백성이 듣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듣는 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돼요. 그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든지 받아서 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처럼 친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혹이 있지만 그 외에는 자기 종들을 입으로 삼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과 직분자들을 통하여 전파된 말씀을 언약 백성은 겸손히 듣고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 에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언약을 한거죠. 여호와께서 출애국기 19장 4절로 6절에서 기록된 언약의 전문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 장로들에게 진술했으며 장로들은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공적 과정을 거쳐서 낭독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매그 장로들한테 그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걸로 아는 거죠. 어저기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최승돈 목사가 뭐 말씀을 짜맞춰가지고 증거하는 거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해설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성신을 의지해 성신께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다 깨우쳐 주시니까 성신을 의지해서 들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경경륜을 그그 어,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다. 이런 각성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율법을 책에 다 기록하고 그 책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어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주일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언약 백성은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낭독할 때 강설 본문을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낭독하는 것이고 회중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를 소생시키 우리의, 우리를 우리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생명을 살찌우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음. 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 특별히, 가장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은, 가장은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서, 다른 말로 하면, 직분자로서 가족들에게 성경을 낭독해야 됩니다. 이런 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기본이 안돼 있으면, 아, 뭐, 이루, 이루어질 게 열매로,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없고 이제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나타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심으로 가장 은 신성한 의무감을 갖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식구들에게 낭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저녁마다 월, 화 목, 금, 기도회로 모여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 기초가 돼가지고 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이 세우신 소명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사실 위에서 언약 백성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적 질서가 있고 가정의 공적 질서가 있고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생명을 소유하고 은사를 받은 자로서 그 절차를 따라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역사적인 사명과 관련된 말씀을 듣는 거고요. 이제 개개인이 읽을 때는 본연의 사명과 관련된 거예요. 물론 역사적인 사명과 본연의 사명은 붙어 있는 겁니다. 역사, 본연의 사명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 역사적인 사명을 이룰 수 없고요. 예.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 본연의 사명을 하고 있다고 할수 없어요 예. 음.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읽,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증적인 진리라고 스스로 진리됨을 증거하는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빼놓고 성경으로 성경을 그 깨우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들어야죠 그리고 읽어야죠 내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파악하려, 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접고, 성경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생각이 딴데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눈만 보는 거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어, 자기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 이게, 이게 이제, 주의력 결핍장애 성경의 말씀에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으면 그거 안되죠 안,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이 안 자라고 내가 답보 상태에 있고 내가 시험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안, 안 읽어서 그래요 공적으로도 안 읽고, 개인적으로도 안 읽고, 가정적으로도 안 읽고 그러니까 이게 부호하게 살아가는 거요 <웃음> <웃음> 오늘 우리가 157문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배울 것인데 157문의 답에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있다 읽겠지만 자기를 부인하며 성경을 읽어야 자기 생각을 접고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를 취해야 성경을 정당하게 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 각자가 집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은 공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은 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공개배에서 강설을 듣는 일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앞에 불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받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복음강설에서 그리스도를 오직 선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음 강설은 오직 그리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데 회중은 선포된 강설에서 그리도를 들음으로 그리도를 더욱 믿고 그리도의 몸과 지체로서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온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려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그리토의 형상이잖아요 그리토를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새 사람인 그리토를 드러내려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지 드, 들어야 하는 거또 선포해야 하는 거 집에 돌아가서 강서를 복습하는 건 물론이요 성경을 읽는 일은 개인이 성경 지식을 느리기 위한 위함이 아니라 그리토의 몸답게서고 그리토의 지체로서 그리토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기 성경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토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마,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공예배에서 강단을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 강서를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오직 그리토를 선포하는 강설이 전파되는 일이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오직 그리토를 깊고 풍성하게 전파하는 일이 없거나 그런 복음강설이 틀림없이 전파되었는데 그 강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리토의 몸으로 서나가기 어렵고 신자들은 그리토의 지체로 살수 없어요. 강단에서 그리도의 복음이 바르고 깊고 풍성하게 전파되고 그 강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회중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어야 교회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신자답게 소명을 이루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가장들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가장이 뭐 남편이 믿질 않으면 아내라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토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떻게 그냥 빌붙어서 어떻게든지 출세하려고 살기 위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게아니고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되잖아 신자는 주께 속한 자인데 주님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일반 공부를 하는 것도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일반 공부를 하는 거지, 성경의 은사를 잘 쓰기 위해서 일반 공부를 하는 거지, 일반 공부 아무리 잘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된 공부가 아니면, 그거 다헛공부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정상하고 복된 현실을 위해서, 신자 각자가 성경을 홀로 읽거나,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읽는 일이 은혜의 방도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되도록, 그, 해야 됩니다. 내가, 내가, 이게 생각하는 게 그리또의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게 그리또를 말하고, 어디 가도, 어딜 푹 질러도 그리또를 얘기, 위하, 얘기하기 위한 얘기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라도. 먹는 얘기를 해도 그렇고 오, 입는 얘기를 해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얘기를 해도 그리도와 관계된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은혜의 방도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제 157문을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은혜의 방도로서 효력있게 작용하는가 문답 같이 하겠습니다 157문답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굳은 확신을 지니고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열의를 품고 부지런함으로 성경의 주제와 내용에 주의하면서, 묵상하며, 적용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 <웃음> 뇌는, 일반적으로도 뇌는 늙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뇌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뇌의 근육,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뇌를 써야지. 정상한 뇌를 써야지. 엉뚱한 뇌를 써가지고, 써가지고, 뇌 근육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 해도 뭐 죽기까지 총기가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120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방만하게 살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살, 나태하게 살면, 이게, 이게 일반적으로 37세까지 뭐 기억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는 반복이라고.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자주 보면 우리는 그걸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근데 그걸 안 쓰면요, 자꾸 퇴화돼요, 뇌가. 뇌가 퇴화되고, 뇌가 억울하든 나중에 이제 쓰고 싶어도 못 써.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울하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쓰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로 읽어야 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두 번째 주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친히 자기와 자기의 뜻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갖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뭐 인간의 소리도 있고 사단의 소리도 있지만 하나님 전체의 뜻을 이루는 다계시의 수단들이 되는 거죠. 네. 악한 자들은 악하게 악한 습성을 발휘해서 저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의 지혜를 쓰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메시아를 죽여야만 우리가 이기겠다 했는데 메시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전진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계시는 말 그대로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기 옷을 입었는데 이거를 펼쳐서 내이 가슴을 가슴을 보이,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네. 내 뜻을 보여주는 것.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열어 보이십니다. 다른 어떤 책도 이런 방도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도덕책 어떤 뭐 철학책, 어떤 역사책, 어떤 인문학책, 뭐 어떤 다른 뭐 예술책, 그런 것이 우리를 세우지 못해요. 근데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어, 그런 것들이라도 그런 중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글들이라면 그게 이제 그런 거는 효과가 있겠죠. 거기 이제 은혜의 방도로 쓰인 것들을 녹여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렇지 않은 글들은 다 우리를 온전히 할수 없어요 그것이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역사가, 위대한 예술가의, 위대한 인문학자의 글이라 할지라도 그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아무런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해 여기서는 더 이제 어, 아주 더 이제 세게 얘기하는데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집도 그 자체가 은혜의 방도는 아닙니다. 그 설교집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파된 강설을 기록하고 어, 있고 그 강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성신께서 그 풀어 가르치신 말씀, 그 강설에 담긴 말씀을 쓰셔서 읽는 독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성신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성신을 의지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꾀로, 내 IQ로, 내 인문학적인 머리로, 문외적인 머리로 내 역사적인 철학적인 머리로 아는 게내법 법적인 머리로 아는 게그 틀은 이해할 수있겠죠이 진리의 체계가 틀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틀이 틀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 생명 양식은 절대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신학교 가 가지고 그, 그 신학 개혁신학을 배우잖아요. 그 개혁신학 대로 그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말도 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토를 드러내려고 해야, 성신을 의지해서 그래야 그게 결과가 나는 거죠. <웃음> 그 성신께서 그 강설에 담긴 말씀을 쓰셔서 독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지라도 성교, 설교집을 성경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웃음>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홀로 기도하고 설교집을 읽는 것으로 강설을 듣는 걸 대신하는 관습 역시 큰 잘못입니다 이게, 이게 정상한 예배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잘안 들려도 어떻게 귀를 쫑고 세우고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아, 안 들리는데 난못 들어. 난 다른 책이나 봐야지. 이런 식이 되면 그 예배가 뭐,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한테. 그 진짜 관심이 있으면 잘안 들리면 옆에 잘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안 되면 말전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네. 내가 이렇게 들은 게 맞나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안 들리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무지무각하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렇게 설교 읽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그 만나주시는 이런 수단들을 다 무시하는 거죠. 이 공례배, 공례배로 모인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나 하나쯤 빠져도 되지 이게 아니고요. 공례배는 다채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 같아요. 에? 우리가 다 맡은 파트가 있어요. 그 맡은 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여야. <웃음> 마찬가지로, 어, 그렇지 않으면 공예배를 무시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공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설교자의 강서를 읽는 것도 그 종을 불러가시고 다른 종을 세워서 그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도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선자들 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에 남기게 하셨고 그리스도 오신 후에는 신약의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계시를 기록에 남기게 하셨고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그 기록된 계시고 성경을 풀어 교회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는 오직 성경을 풀어 전하고 특별히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토를 오직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토 중심의 강설이에요. 항상 큰 그림이 있어야죠. 그리토가 복음이기 때문에 오실 그리토가 복음이고 오신 그리토가 복음이고 다시 오실 그리토가 복음 아니에요? 그 그리토를 전해야 그리토가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니까. 아, 구약이니까, 아, 뭐, 아직 그리토가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 그리토를 나가는 거는 구약 본문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모형적, 예표적, 예언적, 상징적, 그림자적으로 제시되는 것도 다 그리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또 같은 경우는 직접 바로 그리도라고 해버렸어요 이제 게시가 완성된 시점에서 구약의 말씀을 볼때 명백하게 드러나있는 그리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그리도라고 해버렸다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게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은 사람이 쓴 책에 불구하고 그 책에 다행히 게시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게시에 대한 증거도 아닙니다. <웃음> 이게 좀, 이게 잘못, 저, 이게 잘못 해석되면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전체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계시가 일부 담겨있고 계시 아닌 것도 섞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바울 사도는 성신이 알게 하신 비밀곧계시를 성신이 알게 하신 표현에 담아서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가 그리토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성신을 진심으로 의지하여 그리토로만 전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그 전하는 표현조차도 성신이 가르치신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전한 모든 것,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입니다 그처럼 성신이 알리신 내용을 성신이 가르치신 표현에 담았으면 그 성경은 그 자체가 계시이지계시에 대한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신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신의 역사 없이는 성경은 한낱 사람의 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이제 잘못하면, 아, 이게, 성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은 나무토막 같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발트 사상이거든요. 칼바르트 사상인데. 그게, 나, 나에게 게시를 주지 않으면, 그, 그때 원래 자징적 게시예요, 성경 자체가. 자징적 게시라. 그 성신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누가 성신의 역사를 의지하지 아니하여 깨닫지 못하더라도 누가 성신을 의지하여 말씀을 낭독하지 않거나 풀어 가르치더라도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성례를 집례할수 있거든요 그 그럴 때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더 생명의 그 양식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다하게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는 표현을 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말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종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 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제 12장에서는 이게 그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데 22장에 가 보면 너희 씨 너희 씨가 복의 근원이 된게 또 나옵니다. 이게 그게, 그게 그리 또인 거죠. 창세기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처럼 <웃음>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인데 바울 사도는 성경 이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미로라 하셨으니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레국기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바울 사도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사도는 성경 본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성경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신약에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너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주님께서 창스기 2장 2 4절 인용하시는데 사람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부분을 어떤 학자는 아담의 노래에 포함시키는 학자 사람도 있습니다만 흔히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결론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이런 인용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공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든지 집에서 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앞에 내가 손자이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뭐 목사가 뭔 얘기를 하네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다른 얘기할 경우는 뭐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성경을 그래서 그래서 목사가 다른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실은. 본문을 그대로 얘기하려고 해. 본문을. 본문을 그냥 이렇게 주의하는 거. 주의하는 중에 이제 적용도 하고 어, 하는 건데. 본문의 사실적인 내용. 그게 이제 언어적인 그 해석이고. 그 본문의 역사적인 내용. 그것이 이제 그그 그 실제 이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그 당대 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해석. 이게 사도 때부터 내려오는 성경 해석의 세 가지예요. 언어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 그러니까 뭐 성경 역사적인데는 뭐 이제 그 성경 신학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회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단어, 단어의 주회를 하는데도. 그렇게 증거할 때, 본문을 그대로 풀어서 증거할 때, 그 사도적 성경 해석법을 써서 그대로 증거할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웃음> 느에미아, 8장 1절로 6절. 이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일제의 순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순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의어 섬에 그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하나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히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 이 당시에는 뭐더 이제 문맹자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글을 읽는 자가, 뭐 이제 서, 서의관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생기게 되고, 필사자들이 생겨서 그런 일들, 맞는 자가 생겨. 이제, 그, 글을 읽는 자들이 그,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온 회중이 모였는데 그 책을 펼때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다 했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귀를 기울여 어, 들었습니다. 비록 에스라 입에서 들려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므로 이런 경외한 경외의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깐 이러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뭐 특별히 이제 뭐 안진병이나 뭐 다른 불편한 이미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데 그래서 사실 뭐 이스라엘 그 서기관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때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다시 쓰고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막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 각성을 했는데, 문제, 저들이 그, 그걸 자체를 무슨 공적으로 삼는 게 문제가 된 거지, 그 마음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은혜로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러 말씀을 아주 정해서 읽고, 또 이렇게 공적으로 들려지는 걸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정리가 돼야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 하나님 그런 일반 법칙을 안 지키는데 그냥 어, 뭐 듣는 동만. 자기가 기억력도 뭐 그렇게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데. 세지 않고 그렇게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가요? 전문가들도 전문가 글을 쓰고 받고 늘 하는 뭐 그런 전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한주 지나면 이번 주 설교의 30%도 기억을 잘 못한다고. 30%.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더 잊어버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렇게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아, 높이 높을 받들려고 해야 그게 받들어지는 거지 뭐그그 그게, 그게, 그래야 은혜 의 방도로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